구한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신교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힘을 체험했습니다. 백여 년전 관리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고자 했던 백성들이 의지한 곳은 서양 선교사였고 중앙정치로부터 소외받던 서북인들에게는 선진 문물을 배움과 동시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고정황제의 주치의자 선교사였던 알레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재중원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식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자 유교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 즉 백성들을 계몽하고 나라를 서구열강 못지않게 부강하게 할수 있는 핵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힘은 개신교국가인 미국을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종교시설 및 재산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동족상잔의 6.25와 교회를 통한 막대한 전후복구 물품 유입, 한국교회를 통한 배급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때문에 도미하여 신학을 배우고 그대로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렇게 지금의 한국교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외교적 수사를 예수님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인거죠 미국과 중국 G2의 충돌로 국제질서가 혼란스러운 이때 남유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전 600년경 애굽과 아수로, 아수로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과 애굽의 국제질서 재편이 그것인데요. 남유다의 선택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강자인 애굽의 편에 서는 것이었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되죠. 다가올 고난이 국제정세의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외치게 됩니다.